네저는 내고야입니다. 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유리를 닦고 관리하는 방법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한 방법을 몰라 열심히 닦아도 닦이지 않은 듯 물자국도 생기고, 잔사가 생기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비싼 돈 들여 시공한 썬팅지를 손상시켜서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유리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TV... 대부분 자동차의 유리를 바깥쪽과 안쪽의 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에 자동차 유리 관리 방법을 한 가지씩 알려주도록 할게 먼저 자동차의 바깥쪽 유리 관리 방법 첫 번째, 유리 전용 타월 준비 세차를 하면서 한 가지 타월로 드라잉 작업도 하고 내부도 닦고 또 건조시켜 왁스 버핑도 하고 그 타월로 다시 유리도 닦고 마치 만능인 것처럼 타월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지 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리 관리 용도에 맞는 전용 타월을 이용했어야 하는데 세탁을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사용했던 타월을 다시 유리를 닦고 세탁 후에도 남은 유분이 유리에 잔사를 남기게 되는 거지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유리 전용 타월이 나오고 있으니까 타월을 몇개 준비하도록 하고 두 번째, 유리 전용 세정제 준비. 대기 중에 배기가스, 매연, 미세먼지, 벌레 사체 등으로 인해 도착된 유리 표면의 오염물은 쉽게 닦이지 않고 유리를 닦아도 잔사가 남는 원인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알칼리성 유리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게 되면 잘 닦이는데 알칼리성 세제는 오염물에 잘 달라붙어서 쉽게 세척이 되고 다시 오염되는 것을 덜 되게 도와주기도 하는 거야. 세 번째, 클리닝 방법. 유리 전용 세정제를 직접 분사하게 될 경우 도장면에 날려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세정제를 유리 전용 타월에 뿌려 적셔주고 타월이 어느 한 곳에 힘이 몰리지 않도록 고르게 펴서 골고루 닦아주고 다시 마른 타월로 한번더 닦아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면 바깥쪽 유리의 클리닝은 끝나게 되는 거야. 다음, 자동차 안쪽 유리 관리 방법. 첫 번째, 역시 유리 전용 타월 준비 자동차 안쪽 유리는 열 차단,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대부분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 유리의 관리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물론 유리 전용 타월을 준비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타월을 재사용하게 되면 타월 사이에 박혀있던 이물질이 밀려 썬팅 필름에 스크래치를 만들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전용 타월을 사용해야 하는 거야 두 번째, 알칼리성 세정제 사용하지 않기. 썬팅지는 얇지만 최상부의 흠집 방지와 내측 필름 보호를 위한 하드 코팅이 되어 있고 가장 아래의 점착층과의 사이에 겹겹이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세정제는 대부분 알칼리성으로 썬팅지를 유리 세정제를 사용해 닦을 경우 필름의 산화를 촉진시키고 변색되면서 최상부의 하드 코팅 층이 벗겨지고 필름 표면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유리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세 번째, 클리닝 방법. 운행 중 창문을 열고 운행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연이 묻어 고착되고 또 흡연자의 차량은 차량의 안쪽 유리도 니코틴에 오염되고 이때는 물에 적신 타월만으로는 지워지질 않고 심하게 잔사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성세제를 물에 희석시켜 분무기에 담고 역시 유리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타월에 적당히 뿌려 유리 안쪽을 닦아주고 타월을 물에 적셔 꼭 짜준 것으로 한번더 닦아준 다음 마지막으로 마른 타월로 닦아주게 되면 때나 잔사가 없이 깨끗하게 닦이게 되는 거지. 물론 주기적으로 관리가 될 경우에는 젖은 타올과 마른 타올만으로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 세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유리 닦는 방법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닦이지 않은 유리는 야간 운전 시 빛에 의해 번짐도 생기고 또 젖은 타월이 지나간 자국 그대로 습기가 생기면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사람의 눈과 같아서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